아저씨,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저씨 그거 변호시면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잘자 지금 모래 사료를 끌리고 있고요. 원래 오늘이 예방접종 때문에 간 거잖아요. 저는 처음 키워가지고 몰랐는데 집에 데려오고 일주일에서 이주일 동안 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아무 이상 없으면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우리 모래가 좀 보통 애들보다 말랐대요. 그래서 말른 것 때문에도 예방접종을 하고 또 얘가 밥을 먹고 싶을 때만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, 저, 딱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먹고 안 먹으면 밥을 또 빼고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말라서 이세 가지를 지켜보면서 2주 동안 하고 그 안에 뭐 얘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면 병원 데리고 오던데 2주 동안 아무 이상 없으니 2주 뒤에 1차 접종을 합니다. 어젠 장난감 갖고 안 놀더니만? 잘 노네? 이거 간지럽나봐요. 뭐래, 밥이 이렇게 불었어요. 의사선생님이 밥을 남겨도 밥을 빼래요. 뭐래? 다 먹어, 이거? 뺀다 뺀다 뺀다 뺀다 이거 이 이렇게 보릇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안 먹으면 바로 빼고 그, 그, 그, 그, 그, 그. 어이구 신났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굿나요? 우리 신났어? 신났어? 신났어? 죠 우리 신났어? 모래씨? 오늘 모래씨 소개하는 날이에요 손, 손. 아요고 아이고, 뭘 했어요? 뭘어요뭘어뭘 했어요? 뭘손그요지손어요뭘 했어요? 뭘 했어요? 우리 모 뭘! 졸려? <웃음> 밥 먹을까, 밥? 안 땡겨? 왜 이렇게 안 먹어! 여기요밥안 드세요? 밥 냄새 나잖아요. 어이구 어이구! 어이구 먹네! 헉! 잘 먹는다! 음, 왜 이렇게 입이 짭냐 다 먹었어? 모래 씨, 제 발이 장난감인 줄 아시나봐요. 제발 장난감 아닌데? 네? 놀아볼까, 모래야물래물래물래물래물래물래물래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물에 <놀놀놀놀놀라> 원래 여기 구멍에 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지 아저씨 눈물자국이 생기셨네요 그 눈물자국 없애는 물티슈로 닦아드릴게요 아이고 귀찮아 다 귀찮아 아저씨 저 일해야 돼요 완전 뻔한데? 저기뭐 모래씨 모래씨?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집 가서 주무세요